소양강이 내려다 보이는 닭갈비 전문점 두 시간 반. 치맨 두유 칼로리 컷! 칼로리 컷! 어때 건강해지는 느낌이야? 아직 안 먹었는데 건강해지는 맛이야 <웃음> 그리고 오늘 두유랑 그거네 세트 세트 세트 세트 너무 느끼하다 간식 Thank you. 도 이제는 춘천, 감자빵. 와, 차박. 어. <웃음> 휴가철, 휴가철이고. 주차장이 되게 협소하네. 주차하는 것도 문제인데 차 빠질 때도 문제인 것 같은데. 야, 감사땅. 한 개만 나눠 먹자고, 한 개를. 아니? 네. 베스드요요스게아 네, 네, 네, 네, 네, 어, 준비가 안요 네. 안 돼요, 돼요. 음. 음. 감자. 감자. 음. 음. 어, <목소리도> 제거하지말라는데 응? 어. 이거 이 to 이거 어, 잘 찍고. b 마 이거 게 낫지 않나? 응? <놀람> 상관없어, <잘. 놀람> 아, 빡빡, 어, 그냥 삼각 쏴 밖에서 나오는데. 여기 사진 밖에서 찍다 이거 찍어. 하나 나오네? 배불러. 러요이 먹어요? 가 뭔데? 음네 음내, 음네. 음내. 음네가 뭔데? 뭐라 번화가 돼? 번화가. 아 번화가. 아 번화가에 가서 오늘 쓴 효진이의 모자가 너무 부러워서 그런 비슷한 색깔 모자를 사고 추천 모자 입을. 여긴 어디? 우리 누구? 현금을 좀 뽑을까? 왜요? 카드가 없네. 아, 아, 아, 아. 삼성 페이의 노예다 우리는. 근데 저거 ATM기도 삼성 페이 되는데? 되는데 그거 등록을 안 해놨어. 아, 아. 디즈니? 디즈니 해보자. 한 번도 안 해봤잖아. 어? 미키. 이거. 이거? 그래 이거 하자. 목이 말라서 오늘의 일정을 얘기해주세요 오늘의 일정 <웃음> 원래는 대원당 초가 뭉텅찌개 감자빵 포장이었지만 전식이 돼가지고 일단 김치찌개를 먹고 감자빵을 포장하고 다시 대원당에 와서 빵을 사서 집에 가요 다 먹는 거네 아,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안 봤으면 어 했어?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칠! 행운의 칠! 안에 들어가서 물어봐7칠벌룡 들어야 네 감사합니다. 맛있 네, 싫어. 맛있지? 싫어. 싫어. 저거아이 c 알다 찌개 맛은 어땠어? 정맛왜 맛집인지 알것 같은 맛사 먹는 거보다는 집에서 엄마가 진짜 해준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 맞아 맞아 그리고 가격도 나는 9,000원이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1인분에 9,000원 밥을 먹고 나왔는데 카페에서 쓴 분보다 쫓겨나왔어 <웃음> 맞아 맞아 맛있게 먹은 자의최고 <웃음> 뭐야? 이게 바로 밥한 공기 반, 라면사리 한 개.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? 어 찢어질 것 같아. 히히히. 자 이제 어디가? 감자밭에 감자빵 포장하러. 또? 갔다가 대원당 갔다가 집 감자 포장. 네 이거 감자가 감자를 먹고 있어. <웃음> 감자. 오늘 날씨는 흐이고 여기들이 제일 많네 감자 4개 진짜 감자처럼 생겼다 어제 도 맛있게 먹었어 응 크림빵이 충전됐어요 두개씩두개씩 두 개씩 먹었거든요 딱 하나만 뭐, 무수데 있어? 파이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헤헤,